제품 정말 잘 모아져요. 요제품은 패드 두께가 정말 엄청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패드거든요. 벌어진 가슴, 그리고 새가슴이 유형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디자인까지 한 몫을 하고, 보정력까지 있으니까 안 착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피로그의 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뽕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 의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원피스잖아요 타이트하고 노트를 입는 의상에 어떤 속옷을 입어야 할지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에 맞게 뽕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그 제품들을 직접 착용을 해보고 추리고 추려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브라는 체크 모아 브라 세트입니다. 이 제품 정말 잘 모아줘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제품인데 정말 모아주는 거에서는 확실하더라고요. 넓게 옆 밴딩에서 가슴살과 등살을 모아줘가지고 여기 깊게 V자의 가슴이 다 담겨요. 그리고 끈도 보시면은 일반 속고덮깨끔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탄탄하게 또 잡아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잡아주니까 이렇게 사이로 장면이 촥 모이는데 볼륨감도 밑 볼륨이 한 2-3cm 정도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볼륨감도 볼륨감이지만 모아주는 데는 이 제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착용한 것까지 세가지가 있고요. 보시면 은은한 은 체크라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착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들뜸이 하나도 없고 옆에서 촥촥 모아줘서 아내 가슴이 이 정도로 모일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브라입니다. 보시면 심리스 소재로 무봉제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옆 자국 눌릴 일이 없고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정말 괜찮더라고요. 깊은 브이넥이나 가슴골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짠! 이 제품은 5cm 트위스트 왕꽁 브라인데요. 이 제품은 패드 두께가 정말 엄청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패드거든요? 이게 5cm 정도 되는 소프트 패드여서 정말 말랑말랑하고 답답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큰 특징은 5cm 볼륨 패드가 들어있지만 가운데에서 트위스트로 한번더 꼬아줘서 벌어진 가슴, 그리고 새가슴인 유형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큰 컵이시더라도 벌어지셔서 잘 모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가슴 가운데서 한번더 꼬아주니까 이렇게 잘 잡아주는데 여기서 밑밴딩이 또한 몫을 하거든요. 이렇게 꼬아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착 모아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도 옆밴딩이 엄청 넓게 나와 있어서 진짜 군살을 쫙 모아주거든요 신축성도 너무너무 좋아서 부유방이 있으시다거나 등살, 옆구리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 하셔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끈이 굵기 때문에 잘 받쳐준다는 점 원래 옆을 모아주고 위에서 또잘 잡아줘야지 가슴이 안정감 있게 잘 담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또막 정리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면 이런 형태의 브라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세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실제로 유피유피의 매출에도 한몫을 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5cm 모찌왕뽕 S 스트랩 브라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얘도 패드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정말 모찌처럼 헬랑헬랑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컵이 들어가 있고 위에 레이스로 이렇게 덮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슴에 비피가 약간 나올 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레이스로 이렇게 한번더 덮어줘서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는 브라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트랩이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이게 보시면 보통 3분의 4컵 브라라고 하죠? 가슴에 3분의 4 정도 가리는 브라들은 여기 약간 들뜰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들뜰 수 있는데 여기 스트랩이 좌우로 잡아줘서 들뜸을 방지시켜주고 여기 어깨 스트랩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스트랩으로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은 가슴 라인이 보인다든지 노출 있는 의상과 같이 입어주면 정말 예뻐요. 보정력도 보정력이고 옆라인을 보시면 뜬게 없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들뜸이 없고 묻지묻지하게 못지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디자인 역할도 같이 하고 보정력도 같이 해주니까 실제로도 인기가 엄청 많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처음 쇼핑몰 오픈했을 때부터 인기가 정말 꾸준히 많았던 제품이라서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노아이어 제품이라서 갈비뼈가 눌리는 답답함이 없는 제품들입니다. 다음 제품은 스프링 볼륨 브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일단 레이스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여성스럽고 이 제품은 약 4cm 정도의 볼륨 패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게 다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패드 숨구멍. 착용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정말 말랑말랑하게 착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패드로 되어있어서 가슴을 잘 받쳐준다는 점옆 사이드도 엄청 신축성이 좋아서 레이스지만 탄탄하고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옆을 잘 받쳐주고 여기서 가슴을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사실상 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아래에서 가슴을 많이 받쳐주는 제품이라서 정말 윗 볼륨에도 너무 좋고 이것도 스트랩이 둔탁하지 않게 이중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섹시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브라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컬러가 추가됐는데 뭐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이벤트로도 착용하기가 너무 좋은 컬러고 정말 데일리로도 잘 착용할 브라예요. 정말 골을 생성하고 싶으시고 윗가슴 볼륨을 살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라는 5cm 소프트 왕뽕브라 세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과 같이 이렇게 스트랩이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약 4, 5cm 정도의 볼륨 패드가 들어있는 엄청 소프트한 브라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뽕이 이렇게 한 가득 들어가 있어요. 한 가득. 이렇게 아랫부분을 싹다 채우고 있어서 이렇게 밑에서 엄청 잘 잡아주고 신축성 좋은 레이스 옆 밴딩으로 이렇게 불편함 없이 싹 끌어 모아주고 이 제품은 아까 제품과 조금은 다르게 이 제품이 약간은 이렇게 홀터로 올라가요 스트랩이 이 스트랩이 홀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잡아 당겨줘서 가슴을 더욱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뭔가 수영복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도 레이스를 보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고급스럽거든요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소프트 패드 재질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함 없이 하루 종일 착용해도 또 노아이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도 변형 없이 착용하실 수 있어요 디자인까지 한 몫을 하고 보정력까지 있으니까 안 착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간 끈도 좀 포인트가 되고 제가 아까 입은 탑을 한번 걸쳐볼게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랩만 딱 보이게 입으면 엄청 섹시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입고 나갈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스트랩만 딱 보이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착용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예뻐요. 스퀘어 라인이나 라운드 로 이렇게 파여있는 제품들을 입으시면 정말 예쁘게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뽕브라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해봤는데요. 정말 저희 제품 중에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정말 추리고 추려서 다섯 가지 제품들로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